그리고 또 칭찬해주고 싶은 것다용도실을 정말 다용도실답게 그리고 또 신기한 건 창문을 설치해놨어요 화장대 앞에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 47년입니다 자 오늘은 광교 더샵 아파트 나왔습니다 37평 C타입 91제곱이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자 강화마루 원목마루 다 깔려있고 마감 처리가 정말 좋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어, 아, 에, 아...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현대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신발장입니다 신발장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 둘셋 여기는 팬트리식으로 되어있고 두꺼비집 여기 있고 서기도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신발장입니다 여기도 신발장이고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장식, 장식을 할수 있는 칸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색깔 그레이로 되어 있어서 모던한 느낌이 강하죠 심플함 심플합니다 하얀색으로 또 이제 심플함을 강조했고 이 원목 자재로 따뜻함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모던한 느낌 이런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여기는 알파룸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방 3개라 그랬는데 알파룸은 미포함입니다 알파룸까지 하면 방 4개입니다 알파룸은 특이하게 이렇게 미닫이 형태로 되어 있어요 반대편을 가면 여기가 처음 봤던 방이고 여기가 두 번째 방입니다 하늘색으로 여긴 또 되어 있네요 도배가 아 예뻐요 아주 색조합이 훌륭합니다 자 화장실입니다 미다지 형태로 거울 뒤에 수납 칸을 만들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욕조가 있습니다 거실을 보실게요 앞에 보시는 것이 아트월입니다 거실 등이 3칸 있고요 일반 베란다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열리고요 그래서 여기 안정장치가 밖에 설치되어 있, 있습니다 자 부엌입니다 여러분 빌트인으로 이렇게 수납칸이 되어 있어요 여기 거울이 있어요 뭔가 더 수납공간이 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겠죠 그리고 여기 등이 너무 예뻐요 그다음 부엌을 보시면 여기 냉장고 놓는 자리고 여기도 특이했어요 이 문이 어... 굳이 필요했을까 근데 뭐이 문이 있음으로써 약간 여기를 김치냉장고 놓는 자리로 쓰고 김치냉장고 사실 냄새가 좀 나잖아요? 날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냄새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옆에 수납공간도 많고요. 옆에는 그냥 냉장고 놓는 자리고 뚫려 있어요, 이건. 자, 여기 히치 멀티미디어 시스템 딱 되어 있습니다. 파워를 켜야 되고, 여기 다 됩니다. 아, 여기 뭐 TV 나오고, 여기, 전, 여기 전부 됩니다. 문 열림 경비 전화, 여다 됩니다. 그리고 싱크대 있고요. 앞에 환기시킬 수 있는 창 있고요. 그 다음 가스레인지 있고 오븐 있고 그 다음 후드 있고 그리고 또 칭찬해주고 싶은 것 다용도실을 정말 다용도실답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조 주방이 있어요 이렇게 물도 나오고 여기에 인덕션 설치하면 딱인 것 같아요 인덕션 설치하면 딱 좋고 그 다음 여기 세탁기를 놓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다용도실까지 디자인을 깔끔하게 통일성 있게까지 신경 잘안 써요 다 비용이기 때문이죠 원가 절감이죠 근데 더샵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와 정말 깔끔하게 디자인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진짜 제가 감탄이 나옵니다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수납공간도 정말 열심히 신경 썼고 음 훌륭합니다 칭찬합니다 이런 다용도실 디테일까지 살리는 아파트 아 좋습니다 자그 다음 안방입니다 안방에 또 특이한 점이 있다면 드레스룸으로 가는 문이미닫이라는거 약간 디자인적으로 조금이라도 차별을 두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건 창문을 설치해 놨어요 화장대 앞에다 정말 이건 잘잘 잘 드문 경우인데 수납칸 있고, 수납칸 있고. 어, 여기 거울도 있네요. 오, 거울 여기도 있고. 참, 거울을 많이 놔뒀어요, 거울을. 자, 여기가 이제, 아,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여기 드레스룸이라고 할까요? 알파룸이라고 할까요? 이게 뭐 드레스룸이죠? 드레스룸인데 여기 난방시설도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여기를 게임방으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약간 게임에 좀 항상 얘기를 하는데, 뭔가 놀이 공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아기가 있으면 아가 공간으로, 베이비 룸으로 해도 좋고요. 대피 공간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안전지 대죠아 여기 옆에도 있습니다. 베이트인 수납장이. 자, 왼쪽으로 가면 이제 화장실 나옵니다. 화장실. 화장실도 참 깔끔하게 정말 예쁘게 디자인했어요. 저 필요한 거다 있고. 그리고 요거. 스나칸 있고요 여기 위다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샤워부스가 있고요 물이 새지 않도록 좀 아쉬운 건 여기 틈, 높이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여기서 보셔야 되나? 그래서 물이 뭐 바깥으로 조금 갈수도 있다는 거뭐 턱이 있으면 걸려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낮은 것도 나쁘지 않죠? 네 여러분 여기까지 살펴보셨는데요 말파룸까지 그리고 드레스룸까지 하면 다섯 개고 어, 드레스룸을 빼고 세야겠죠? 방네개 화장실 두개 구조였습니다 어, 살치 채널과 함께 하셨고 광교더샵 아파트 9 1제고 C타입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안녕